꽉 차게. 꽉. 엄마. <웃음> 좀 더. 어, 됐어 됐어. 그 그. 어. 여기 아 여기 아이스. 이건 엄마 거. 아니야 내 거야 엄마. 이건. 엄마. 야. 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그렇게 달지도 않네. 달래도 이렇게 차지 보 약간. 응 맛있다. 음. 나보다더 더 빨리 먹냐 너희들이? 음. 테리 언다. 테리 얼었다. 어머. 음. 어. 가 하나도 안 싫어. 응? 음? 이. 응. 음. 아트 그리. 그래. 응. 음. 이파 하나도 안싫려안싫려 응. 내가 안 그래. 몇개 먹었다? <웃음> 근데 뭐야? 이제 다 먹은 것 같은데 주시죠. 어. <웃음> 나좀 깔끔하게 먹고 싶다. 딱딱딱딱딱. 두각. 기만더 어디 로 가느냐? 아니 뭐? 오늘 오늘 설 설날은 어디로 가느냐? <웃음> 시시시작 행복거요 네. 사람이 먹어요 왜냐면 어른들 다 먹으죠 그러니까 좀 먹으지 말아주세요 <웃음> 좀 <말>, 먹어주지 <웃음> 왜? 왜 이러실까요? 뭐... 음식 3가지 안돼리지 피자 알았어 언니 모르고또 부르면 되잖아 <목소리> 아이 노래 못했한 번만 들어줍시다. 한 번만 들어주고 다시 제대로 들을게요. 한번 해 보고 노래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. 네. 어, 머리가 이미 양 양상추가 여기 머리에 있는데. <목소리> 먹지요. 먹지요. <목소리> 알았어 알았어 아어 어, 어, 알았어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정지, 선생님이에요 네 제가 유명하게 래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<웃음> 내가 <웃음> <웃음> 근데 끝까지는 못 뭐. 다단다단 잘하셨어요. 왕자산인데 좀. 어, 아, 지러우 그래도 드레스. 어. 드레스. 어, 어. 드 응. 어, 드레 어, 드레어 네가 사. 드레스. 드레스. 드레스. 드레스. 드레스. 드가스 드레스. 아침나아침다나아들들 볶음밥 아 볶음밥? 볶음밥을 <웃음> 먹어요 근데도 먹고 집어해요 빨리 놀아 모면 엄마가 알겠다고 했다나요 미미와 우뚜책을 보고 있어요 앉아서 마이도 타고 있긴 어디 놀러 가려고 준비했는데 말한테 간다 안...